뒤또막 꽂혀가는데? 갈게요 제가, 제가 좀 도망가보세요 <웃음> 아냐아냐 나이스 오우 적인줄 알았어 흘러들냐. 갈게요 오 미안해 오우 이씨 왜 나이스 대 크리폰이 계 안데요 안와서요 아이고 게요 갈게요 아쌍어어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일대이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이대일 구도가 그때 그~ 갱킹다할 때는 돗쓰레기예요. 이아로 계속 버티짓살수 있는데 품이야 아니 씨 인제 나 알아요. 씨동제나 알아요. 이이면이제씨인될씨 같은데 무슨 씨인이든 인제 씨 인제 씨이제아니제씨 인제 씨 인제 씨 인제 0 0이씨인 Whoa. Whoa. Okay. Oh, you d o n 네. 어야. 아. 아 도오 Ah! Uh -huh. Thank you.